가 보자. 자, 이거 왔어요. 자, 여기가 검은 마녀죠. 검은 마녀. 검은 마녀. 사냥을 왔습니다. 검은 마녀 사냥. 아니네요. 우두머리 공포의 마녀. 사냥하러 왔습니다. 오, 공포의 마녀 왠지 쎄보여. 오, 막 피하는데? 클리어. 오두머리, 공포의 마녀 클리어.